your rush me don't j 다 <clamation overtarp> oh, <swag> like <mom> s t s o 다 e mother a t l i t e h a r o u g t girl like g o o u hop h bo s bo a s e you o 저 s s 나는 <목소리> 오이야딱제부터내 어, yeah. no 네. 네. 시간이야 집중해서 봐야겠어? <목소리> 내가다 준다고 했어 <목소리> <목소리> What s y e a m 아 e n 아 t speak e a r e a i g t On I o u m s 브라질 뭐라고? 아세요 박수만 쳤어요. 예예이 데 머리 엄마, 바리바리바리 히트했 그리고 님네 머리 위로 찍어버려 너처럼 씨 나머리 히트했스나여러 4. 의숏패 4. 4. 4. 여러 4. 의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뭘 버려 버려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 4.